나 예쁘다. 아유 예뻐. 매우. 매우. 어 뭐야 둘이 똑 둘이 똑 닮았네. 닮았어. 우와. 우와. 진짜 예쁘다. <웃음> 와, 예뻐. 나비. 새끼, 어디 있어? 안에 있어? 와, 예뻐. 안에 딱세마리 힘들어도 돼 쟤는 밖에서 사는 놈이니까 음. 그러다가 오면 키우는 거고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밥만 먹고 그러면 그냥 밥만 주면 되고 음. 아 근데 부, 미안하다 새끼를 아니야 원래 고양이 그러는 거야? 어차피 고양이 이제 다 키워가지고 음. 내보내요? 음. 고물이들 아이고 냥아 야옹, 이쁘다. <웃음> 궁금한가 보다. <저> 불치고 올까? <웃음> 네. 顺利,顺利,顺利啊,顺利啊,顺利, ス你? ス你? 나와吧,顺利。 나징 진... 체리왜걸어기 저기. 저기. 저기. 저기. 저기. 저기. 저기. 가너 비켜달래. 근데 체리야 원래 어 저기 원래 망고 자리 아니었어? 뺏을라고? 체리야, 체리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 체리. 뭐지? 망고. 축하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좋아라. 어 뭐지? 미역국 음. 좀? 네 미역국 주세요.